지금부터 이완 명상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완을 하는 동안 가능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둡니다. 눈을 고요히 감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앉아 있는 혹은 누워있는 몸 전체에 둡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자각하십시오. 머리 부분의 고요함과 이완을 자각하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합니다. 긴장된 얼굴의 근육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입을 살며시 담은 채 턱을 아래로 약간 떨어뜨린 다음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다 의식을 두고 어깨 근육이 점차 이완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자각할 때마다 몸 안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오른팔의 고요함과 이완을 자각해봅니다. 왼팔의 고요함과 이완 가슴, 배, 등, 오른다리, 오른발, 왼다리, 왼발, 몸 전체가 깊이 이완되고 있음을 자각해 보세요.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고요함과 이완을 느낍니다. 이제 자신의 의식을 호흡에다 둡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호흡의 리듬을 바꾸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자각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숫자 19에서부터 거꾸로 1까지 헤아립니다. 19 18 17 1 i 1 f 1 v 1 s 1 x 1 e v e 알진유오사삼이1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똑같은 문장을 세번 반복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고요한 자기 몸을 자각하십시오. 앞으로 불려지는 자신의 몸마다 의식을 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먼저 몸의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두번째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 네번째 손가락, 다섯번째 손가락, 손바닥, 손목, 팔, 팔꿈치, 겨드랑이, 오른쪽 어깨, 오른쪽 엉덩이, 넓적 다리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오른쪽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이제 몸의 왼쪽을 자각하십시오. 왼쪽 엄지손가락 두번째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 네번째 손가락 다섯번째 손가락 손바닥 손목 팔 팔꿈치 겨드랑이 왼쪽 어깨 왼쪽 엉덩이 넓적 다리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왼쪽 엄지 발가락 두번째 발가락 세번째 발가락 네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등 목덜미 뒤통수 정수리 이마 오른쪽 관자놀이 왼쪽 관자놀이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코, 오른쪽 뺨, 왼쪽 뺨. 입술, 혀, 턱, 목, 가슴, 배, 두팔 전체. 두 다리 전체 머리 전체 몸통 전체 몸 전체 몸 전체를 자각하십시오. 몸 전체 이제 눈을 감은 채 앞을 보십시오. 넓은 의식의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의식을 미간에다 두면서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합니다. 지금 울창한 숲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쭉 뻗은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름모를 산새들이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머리가 밝아지고 가슴이 펴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깊이 천천히 마셔 봅니다. 숨을 마실 때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온 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몸 구석구석 맑은 기운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문득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가슴 전체가 생동감과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앞에서 떠올렸던 소망을 고요하게 같은 문장으로 세번 반복합니다. 몸 전체가 생동감과 축복으로 감싸이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의식을 호흡에다 둡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런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몸의 고요함과 휴식을 느낍니다 몸 전체가 깊이 이완되었음을 느낍니다 자신이 있는 공간을 자각하십시오 눈을 감은 채 자신의 공간을 그려보십시오. 천천히 팔과 다리를 뻗어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완전히 바깥을 자각할 때까지 몸을 자각하면서 움직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함이 전해지면 손바닥을 눈꺼풀 위에 살짝 두도록 합니다. 네, 두번 반복합니다. 이제 이완 명상이 끝났습니다. 고요히 눈을 뜨십시오.